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하와이에서 어, 아주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드리려고 어, 유튜브를 켰습니다. 아, 10월 어, 15일날 어, 여러분들 그, 어, 하와이로 오실 수 있는 어, 오픈, 하와이 시장이 오픈이 되었습니다. 어, 8월 1일, 9월 1일, 10월 1일 이렇게 계속 연기가 되다가 어, 드디어 어, 10월 15일날 어, 확정이 되어 어, 자가격리 면제 프로그램이 이제 발동이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 한국에서 하와이 도착 어, 기준으로 7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음성 결과서를 어, 가지고 오셔야 돼요 어, 하와이에는 현재 이런 검사할 수 있는 어,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반드시 한국에서 준비를 해서 오셔야 되고 만약에 이거를 어, 이 방송을 못 봤거나 모르고 오셨을 경우에는, 어, 하와이 현지에서 이걸 이제 테스팅을 해야 되지만, 그때만큼 자가 격리를 해야 된다는 거. 어, 그래서 이거 알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직 한국에서는 이 기간에, 어, 하와이안 항공, 아시아나, 대한항공에서, 어, 하와이로 오는 호놀룰루로 오는 어 직항기가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 이 부분은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하와이 항공이나 아, 아나에서 어 준비가 돼서 10월 달에 이제 들어오는 거로 어 얘기가 되고 있네요. 여러분들 어, 지금 하와이는 어, 코로나 감염자의 수가 어, 많이 줄어들고 있어 갖고 이와 같이 발표가 됐지만 이 발표는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연기가 될수 있음을 꼭 알고 계시고요. 어, 저는 계속해서 어, 이 시장오픈 관련돼서 뉴스가 나올 때마다 바로 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